이면서야. 음. 그래도 돈 없이 살 때는 행복했는데 네. 돈 없이 살 때는 당신 안 그랬는데 이돈 때문에 돈 때문에 망했어. 아우. 또 전생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로마 시대 때 네. 장군이었는데 네. 제일 첫배 처음에 탁. 또, 떠오른 장미님, 예, 마차를 타고, 이게, 갑니다. 어, 배너? 뭐, 배너 비슷하겠죠. 그건. 근데 마차가 <웃음> 2인승이야, 2인승. 아, 그 마차라기보다, 네. 그 뭐라 그러는데, 외곤이라고 그러죠, 외곤. 오, 외곤. 네. 어, 그래서, 조만한 2인승이에요. 그거, 전 앞에서 이렇게 네. 예, 말을 몰고, 음. 어, 그 뒤쪽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네. 뒷자리에 타고. 아. 하여튼, 뭐 어느, 음. 이, 그 영화에 볼, 영화에서 봄직한 그런 음. 풍경이에요. 로마의 음. 그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 풍경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주, 두 분이 부모님이라는 다그 느낌은 왔죠. 그런데 무슨 연휴에서인지 네. 이, 가다가 내가그 아버지를 밀어버려요. 마차에서요? 어, 마차에서 바깥으로. 그러고 아버지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인 꼴이지. 뭔가 사연이 있었지 싶은데 네. 그 안에서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내가 아버지를 죽였어. 어,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많은 그 전쟁을 치르고 네. 아마 뭐 공을 좀 세웠나 봐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생각한 게이 군인이라는 게 장군이라는 네. 게 아, 결국은 음. 사람을 죽이는 거다. 예. 그렇죠. 거기서 아. 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음. 내가 음.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음. 하고 있는 이게 예. 뭔가 안 편한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음. 예, 그만두는 거죠. 어. 그러고 이제 수도자가 돼요. 아... 그래서 예. 어, 깊은 어떤, 뭐, 산 속에, 네, 네. 에, 뭐, 하여튼, 깊은 곳에 가서, 음. 수도자가 되어서, 이제, 생을 마치는. 아. 그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네. 어, 첫 번째, 이제, 그거는데 음. 근데, 이게 뭐, 그렇게 확신으로 왔다 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뭐, 영화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네. 뭘, 아, 진짜 내가, 그랬구나. 이것도 아니야. 그냥, 어 그냥 그런 게 장면들이 뭐 이렇게 생각나고 또 오르고 그랬구나. 라까지, 라고 오는데 넘어갔어요. 그냥 네. 게내 전생인가? 글쎄 이랬는데 네. 뭐한 1, 2년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갑자기 탁 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없나 보다.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는 태어나고 5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아, 음. 없는 거한 가지지 음. 어.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음. 아버지에 대한 아무것도 없어 어. 그냥 호적에 음. 있는 이름 그거 음. 음. 사진도 하나 없어요 인광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어. 아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음. 살해했다 죽였다 처치했다 없앴다 그래서, 아, 내가 이번 생에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음, 네. 이게 딱 오면서, 아, 그래, 그게 내 전생 맞구나. 음, 네.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러니까 평생 장군으로 살다 죽은 게 아니고, 네. 어, 마지막에는 어쨌든 내가 수도자가 됐다는 게, 네. 지금 내가 하는 일하고, 뭐좀 연결이 된다 싶고. 음. 저도 박사님 말씀 들, 들으면서, 그 박사님이 이제 겪 그~ 기억해내셨다는 그~ 전생의 이야기가 음.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음. 어~ 왜 그러냐면 어~ 이제 성공하면서 다른 부분이 이제 죄의식에 대한 부, 부, 부분이 있어요 또 음. 죄책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음.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냐면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 내가 군뭐 장군일 수도 있고 옛날이면 장군으로 이렇게 음, 하고 지금은 뭐 현대로 오면은 뭐 2차 세계 대전이다. 음, 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 무수한 일들을 이제 겪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큰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음. 뭐 내가 사람을 죽였다. 뭐 내가 또 못할 짓을 했다라는 그런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들이 또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죄의식이 내가 떠오르게 되면 내가 벌을 받거나 내가 이거를 어떤가 빌거나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은 유럽이나 이런 중세나 이런 또 서양에서는 수, 말씀하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게 <웃음> 레퍼토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머리 깎고. 예 맞아요 우리나라는 어. 이제 저로들하고 동양은 야. 그런 문화인데 어, 선임이 되죠. 예 맞아요 맞아. 이게 이제 단골 레퍼토리거든요 응. 예 그래서 제 이식을 맨 처음에 이제 제거하는 응. 그런 걸할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고 응. 그리고 이제 이식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삶을 누리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러한 재직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떻게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완하고 내가 좀 바꾸고자 하는 또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그렇 이제 니제 예. 아까 얘기에 연속하면 이제 직업을 택할 때도 예.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고 예. 상쇄시킬수 있는 쪽으로 또 직업을 예. 택하고. 맞,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고 <웃음> 어, 생각을 하거든요. 김소장님한테 인정받았네. 을 예. <웃음> 아기를 가진 산모가 있잖아요. 예. 임산부가. 예. 배속에 아기가 있어요 음. 최면을 통해서 아기를 만나는 거예요 음... 어... 어. 그래서 네. 어... 태교를 최면을 통해서 태교를 어. 하는데 그걸 최면태교라고 그래요 근데 최면을 이제 하게 되면은 아기 모습이 보여요 어. 배속에 아기 모습이 아기의 모습으로 어, 태아 네. 태아 모습이 이렇게 크리고 어. 있는 게 있잖아요 어. 그 모습이 보인다 첫 번째 네.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느껴져 음. 그래서 아기가 어,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 눈에 보여서 대답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나를 다더 많이 아.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완전히 내코 쪽은 완전히 내코 같아요 코 쪽은 아. 뭐 입술은 꼭 아빠 뭐 이런 식으로 음. 대답이 나오는데 보여요 이렇게 물으면 네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어, 보이는 건 아닌데, 어, 그냥, 아,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어, 어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음. 한번 안아보세요. 면 어, 내아가어 아. 이런 세션을 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웃음> 음. 그리고 아가 이름 불러보세요. 아가야. 사랑한다고 말해서 사랑해. 어. 아기 반응을 보세요. 아기. 아기가 웃어요. 음. 아기가 엄마한테 하고 싶어 말이 있대요. 뭐라 하는데 들어보세요. 어, 아가도 나를 엄마 사랑한대요. 음. 예, 너무 이 행복한 시간이 돼요. 어. 행복한 시간이 예. 되고, 체면을 하면은 정말 음. 그 실감이 난다니까? 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기가 이런 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건 아기한테 직접 체면 거는 예. 꼴이 되거든. 굉장히 도움 된다. 이거 하고 어. 다음에 이제 우리 임산모가 되면은 제일 좀 이렇게 그 걱정하는 게 출산할 때 고통. 그지? 예, 네. 이건데. 이제 최면에서 이제 고통을 안 느끼게 또, 이제 이왕이면은 음. 우리 아가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 엄마 배에서 나오도록 네. 또 그렇게 또 음.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일석 뭐몇 조가 돼요. 아 일석 몇 조가 네. 돼서 마지막에는, 어, 통증을 안 느끼면서 부드럽게 출산이 잘, 자연분만 출산이 네. 잘 되게 그렇게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어, 어떤 그런 과정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파트너를 못 만나서 이거를 네. 사업화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사업화. 네.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갖고 아. 사실은 뭐 재미는 별로 없을 예.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출산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간에 예, 산모들이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네. 한 번이라도 체험한 아. 분들이라면은 몇 개월 후에 태어날. 우리 아가를 미리 만나고 네. 이 아가한테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우리 네. 아가가 어떤 아이로 태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음.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거를 미리 음. 프로그램을 짜놓을 수 있는 거야 아. 잠재우식에 심어줄 수 있는 음. 거야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 어.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예. 생각했냐면 은 태어날 때 있잖아요 예. 태어날 때이 출산 세리머니를 해주는 거예요. 출산 세리머니라는 어. 게 어떤 겁니까 브러싱 세리머니죠 태어날 예, 때 예.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최면으로 예. 상담을 하잖아요 예, 예. 해보면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증 음. 또 뭐에 대한 공포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머니코칭을 하니까 예, 예. 머니코칭을 하다 보면 또 이게 나와 예, 예. 그러면 왜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돈을 돈이 안 생겨요 음. 돈이 좀 모였다 면다새 나가요 네. 저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네, 예. 그럼 아, 그래요 운이 안 좋은가 보지 첫 번째 음. 보통 예, 예. 운이 안 좋은가 보다 돈 모일 운이 아닌가 보다 음.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글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뭐 옳은 말이 예, 안 나와 보통 그런데 이제 머니코칭을 하면은 예. 우리 무의식에서 돈을 예. 가로막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음.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아, 그럼 이제, 이제 실제로 그런 상담이 오면은 이제 가족관계 얘기 들어봅니다 음. 어린 시절 얘기 들어봅니다 네. 그리고 어~ 엄마 배 속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을 임신했을 상황에 엄마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그런 데 대한 얘기 들은 적이 있, 있느냐 또 이렇게 음. 물어봐요 그러면 뭐~ 뭐, 우리 엄마, 아빠 맨날 싸웠다 합디다 라고 음. 하든지 왜 싸웠다 하든가 하면 뭐, 뭐 때문에 뭐때 때문에 들으면서 참고를 하지만 실제로 체면을 하는 거예요. 음. 체면을 하면은 배속 장면이 나와요. 음. 태아 시절의 경험들이 음.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 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하면서 엄마가 외치는 말, 음.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말, 음. 그의 어떤 표현이나 어떤 단어나 그때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웃음>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니 그러면서 불안을 느껴요 애기가또 네. 원치 않는 임신이 있잖아요 네. 어, 또는 뭐 원해서 임신을 했지만 또 출산할 수 있는 네. 상황과 임편이 안 되는 음. 그런 경우. 그러면 이제 <웃음> 유산 음. 수술하려고 음. 생각하는 순간 아가는 막 아, 불안하죠. 어. 네. 그게 실제로 나와 최면 할 음. 때. 그러면서 막 운다고 음. 왜 울어 무서워요 왜 어,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네. 그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 나중에 실제로 그 본인한테 물어봐요 음. 어, 실제로 혹시나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엄마가 엄마뭐 그랬다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어, 저 들은 적 있어요 음. 라고 하든지 몰라요 이런 적도 있다면 근데 음. 나중에 이제 상담이 이어질 때는 이제 끝나고 나서 오늘 집에 가거든 혹시 엄마한테 에이. 뭐어땠는 물어봐라 음. 이러고 그런데 다음에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 어 엄마가 정말로 그랬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서 저 사실 엄마한테 체면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할수 없이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깜짝 놀라고 막 울었어요. 이런 식의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경험들이 태어난 이후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이제 얘기가 빗나갔지만 이제 본론 갑니다. 그 본론이 뭐냐면. 출생할 당시의 환경 분위기 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우울 당신의 우울증, 당신의 불안 네. 거의 근원으로 가보자라는 그 암시를 먼저 딱 음. 던지는 거예요. 네. 언제 가라가 아니고 네. 근원이 뭐냐 가보라면 네. 알아서 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전생으로 가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음. 엄마 배속으로 가세요 네. 이럴 수도 있지만 근원으로 가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아, 알아서 전생으로 가거나 음. 어떤 사람은 알아서 엄마 배속 어디에요 엄마 배속에요아 그래요 몇 개월에요 이 3개월이에요 5개월 이렇게 대답이 나온다고자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저 지금 막 태어나고 있어요 음. 태어나는 순간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 왜 어, 할머니 눈이 무서워요 이게. 음. 할머니 눈이 왜 무서워? 어, 할머니 전체라고요. 아들을 기다렸는데 음. 딸로 태어난 거야. 아. 할머니가 뿔, 뿔이 났어. 예. 말자면 음. 또 반대로 이번에는 딸을 기다렸는데 예. 뭐 아들이다든지. 음. 그러면서 한, 할머니가 딱 내뱉는 말이 또 아. 정명은 안 돼. 예. <웃음> 정명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예. 증명은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최면에서 그런 장면을 떠올리고아 음. 바로 그거 예요 저는 그 불안해요 이제 그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불안한 그의 원인을 그걸로 그걸로 네. 보는 거라 우울한 원인을 그걸로 음.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는 출산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음. 출산시에 내가 환영 받지 못했다 네. 출산시에 내가 말하자면 싸늘한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외면 당했다 네. 이것이 입력돼 있단 말이 에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치료적 차원에서는 그걸 바꿔 주는 거죠 음. 환영받은 걸로 네. 어, 그럼 아. 이걸 갖다 우리가 편집이라그래요 음. 무의식의 기억을 편집을 해줘요 아. 어, 그 오리지널 기억은 내가 외면 당하고 아. 무시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 하고 그것 때문에 슬펐고 그것 때문에 음. 외로웠는데 네. 이제 편집된 기억은 아, 사랑받았고 음. 환영받았다 이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뭘 생각했냐면은 아 그러면은 실제로 출산할 상황에서 파티를 열어주는 이벤트를 정말 하면 어떨까 음. 그럼 이 아이가 세상에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만나는 음. 분위기가 파티 분위기가 아니냐 이게 평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아. 볼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음. 그래 그건 말 되네 그렇죠. 말 되잖아요 음. 그러면 가족들이 그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비즈니스화 해갖고 <웃음> 출장을 가는 거야 오. 생일 파티 네. 해주잖아요. 아, 예. 네. 그것처럼. 네. 그렇죠. 출장을 가는 거야. 아, 그래서, 네. 뭐, 뭐, 예를 들어서 출산 예정일 미리 이제 알면은 어느 네. 병원, 어디, 어디에, 그럼 거기서 미리 이제. 아. 데코레이션 하고 어. 어, 또 적당한 분위기 만들어 갖고 어. 어, 그럴 때 타이밍 딱 맞게 해서 뭐 박수를 쳐주고 어. 어, 사랑한다 뭐 네. 탄생을 축하한다 이런 식의 하면 얘가 나중에 음. 체면을 음. 받을 아받때자 어. 태어날 때 가보세요 어떤 어, 너무 행복해 어. <웃음> 이렇게 네. 기억 을할 수도 있고 기억을 안 하더라도 잠재의씨 모의식에 그게 인력될까 네, 그러면 맞죠. 출발 때부터 나는 그렇죠. 환영받으면서 네. 태어났다 이게 자존감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존감이 떨어지고 음. 우울하고 네. 인생 에 힘들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적극단수 선택을 음. 하는 사람의 음. 경우에 심층 심리 분석을 해보거나 네. 체면 을 해보면 은 자존감이 바닥인데 그 자존감 바닥이 네. 어디서부터 출발 하냐면 가족에게서 출발해요 네. 엄마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다 이거에서 대부분 출발한다 고 음.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헛 소리가 아니죠. 지 음.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웃음> 분만을 지배하는 게 마인드다 마음이다. 여기 음. 이제 최면 출산에 관한 거예요. 아, 한번 예. 최면 <웃음> 면 출산에 관한 리 예. 원서 책이에요. 예. 마침 제 책꽂이에 있어어 예. 보여드립니다. Mind over labor. 아기를 낳는 과정은 pain 고통이다라는 게 고정관념인데 no. 그래서 무의식에서 잘못 입력된 보정관념이다. 아. 무의식을, 네. labor is pleasure, 음. not pain, pleasure, 음. 즐거움이다. 음. 이렇게 예, 입력을 해주면, 은막 기대가 되고, 편안하게 분만할 수 있다. 뭐. 그런 요지의 책이에요. 음. 이런 논리를 공감한 제 제자가, 음. 이 친구가 태교 전문가예요. 음. 제 제자가 쓴 책이에요. 아. 어, 마음태교. 일단 뭐~ 알려야 되겠다 했는데 네. 뭐~ 별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방송에 나가니까 예 이제 영상에 나가니까 예 알려지게 됩니다 네. 돈은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음. 돈에도 마음이 있다 이걸 또 네. 다르게 말하면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쓰는 데 네. 그래서 그걸 많이 머니 마인드라 그래요. 음. 음. 그래서 보통 머니코칭이나 아까 머니코칭이라고 하셨고 저도 처음에 아까 머니코칭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네. 보통 머니코칭이라고 하면 재테크를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부동산 투자 그렇죠. 주식투자 보험 뭐 적금 이래서 음. 뭐월 이자를 얼마 받고 뭐뭐 어떻게 뭐 그래서 재산을 불린다 주로 이쪽입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머니마인드코칭이라고 음. 저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편의상 머니코칭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아까 제가 이제 태어날 때 태아의 상황에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태아의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 아빠 부부싸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두 사람이 결혼 했어요. 네, 네. 아, 결혼 했지 그래. 연애 결혼 했어요. 그런데 음. 연애할 때는 굉장히 성실한 남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어떻게 좀 일이 잘 풀려갖고 네. 돈을 좀 벌었어요. 음. 이제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네. 이 남편이 이제 돈을 벌고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도박 을 하고 네. 친구들하고 술 묶어 음. 올리고 이러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부부싸움 하게, 하게 되 겠죠. 그런데 네. 이제 엄마가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뱉는 말이 돈이 면서야 음. 그래도 돈 없이 살 때는 행복했는데 네. 돈 없이 살 때는 당신안 그랬 는데 네. 이돈 때문에 돈 네. 때문에 망했어 아우 <웃음> 맞죠 그 소리 지르고 막 네. 우는 거야. 그러면 네. 태아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엄마의 그 아픈 마음을 느낄까요? 그렇죠. 안 느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에 예, 태아의 잠재 의식 네. 속에 뭐가 심어질까요? 돈 때문에 그랬다. 돈이 그치? 나쁘다. 돈이 웬수다 네. 음, 아, 돈이 왼수다. 네. 돈 때문에 망했다. 네. 요게 심어집니다. 네, 네. 그리고 태어납니다.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겠죠? 얘가 이거 의식 안 합니다. 네. 의식 안 합니다. 돈은 웬수다 돈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다. 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난 절대 돈을 벌지 않을 거야 이게 성립이 돼요 네.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의식이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열심히 이제 네. 공부도 하고 네. 좋은 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돈도 음. 버는데 돈이 나한테 올까요 돈이 있어요 핸드하고 돈벌어야 되는데 돈벌에 결혼도 하고라고 음. 말은 해요 이거는 의식의 무의식이에요. 의식이죠. 의식이죠? 네. 네. 표면의식. 저 무의식에서, 그 표면의식이죠. 무의식에서, 안 돼, 안 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돈이 오다가도, 안 좋아하네. 네. 알았어. 음. 돈은 원래 돌고 도는 거거든. 네. 그거 나한테 오다가도, 어? 진심, 진심으로는, 무의식 속에 진심으로는 돈을 원치 않으니까, 오다가, 가버려. 네. 그리고 돈 이만큼 쌓여서 이제 결혼해야지 하면은 뭐가 펑크나 풀어. 사기당해. 사고 나서 보상금 다 나가고, 치료비 다고 푹, 또 결혼이 미뤄졌어. 네. 또 어째 어째 해갖고 몇년 벌어갖고 이제 네. 날 잡아놓으면 또 보스 피싱에 또 뭐, 그렇죠. 평. 어, 제 인생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음. 상담을 온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태아 시절에 뭐 얘기했지만 이게 전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전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생 기억이 잠재식 속에서 어돈 때문에 이 집이 망했어. 네. 어 그렇죠. 돈 때문에 어떤 모함을 받아갖고어뭐 등등해서 삼족이 멸해졌어. 음. 대가 끊어질 음. 뻔했는데 겨우 째왔어 그래서 어 돈과 관련해서도. 마음이라고 연결될 수, 마음과 연결될 수 있고, 그 마음 속에는 무의식의 마음, 잠재의식의 마음이 연결될 수 있고, 무의식, 잠재의식의 마음 속에는 우리가 언젠가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돈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고통의 경험을 했느냐, 돈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면서 내 잠재의식에서 돈을 밀어내고 돈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그렇지. 잠재의식이 되면서 돈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네. 되지 못하고,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것이 없는 그런 결과가 생기 네.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걸 의식적 차원에서 표면적 차원에 표면 의식적 차원에서는 도대체 이해하지 못한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하지요 네.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막 운을 바꾸기 위해서 뭐뭐 뭐 하지만 이제 그게 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이 돈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돈을 또 끌어당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잠재 의식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네. 그런 어 잠재 의식에 입력이 된다면 뭐 정말 또 돈이 내가 돈을 좋아 한다 그러니까 네. 돈도 나를 좋아해서 와서 돈을 벌수 있고 음. 부자가 될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웃음> 네, 여러분 좋아요 네. 아, 구독하기, 좋아요. 아, 구독하기. <웃음>